네, 안녕하세요 미스터로드 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700명 돌파 기념 명상 및 이제 2020년 미스터로드 뷰의 신년 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독자 1700명을 돌파했는데요 1736명의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미스터로드뷰 2020년 신년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콘텐츠는 월간 로드뷰입니다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로드뷰 콘텐츠를 업로드 를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월별로 이 제가 제 정리를 해서 정말 잘 찍었다는 장면이라든지 놓치고 싶지 않은데 미처 못 보셨을 부분들 뭐 그런 장면들 을 엮어서 이제 월말에 이제 월간 로드뷰라는 콘텐츠로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한 한 2, 3분 내외로 해서 어, 10분 조금 넘기는 방향으로 해서 로드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알려주자 로드뷰인데요. 2019년 3월 30... 일 1일 날 미스터로드 뷰첫 동영상을 업로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 3월 31일 유튜브 1주년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1년 동안 한 소감이라든지 이제 그 후에 제가 유튜브를 1년 동안 해오면서 얻었던 노하우들 채널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큰 노하우는 아니지만 정말 사소하지만 놓치면 안될 그런 짜잘한 노하우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이거는 뭐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워야 될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3월 말부터 노하우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공유하자 로드뷰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알려주자 로드뷰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다른 게 이제 이 미스터 로드뷰 컨텐츠가 진용진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게 처음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반대로 저도 저의 아이디어를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지만 저는 실행하지 않을 아이디어를 저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아이디어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게 제가 약간 예시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이제 그거랑 합쳐서 동시에 그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 아이디어가 마음에 드시고 제작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 예시 영상을 보고 근제 제작을 해 주시면 좋고 또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운동화자 로드뷰입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세개의 콘텐츠와는 조금 다른데 이건 약간 저의 내적인 컨텐츠예요 제가 그동안 로드뷰를 촬영을 해오면서 하루에 뭐한스팟에 가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텀을 두고 촬영을 하거든요 그텀 사이에는 편집 작업을 하는데 편집 작업을 하다보면 이제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몸이 불게 되더라고요 체중이 불게 돼서아 더이상 이대로 했다가는 정말 돼지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홈트레이닝 하는 걸좀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홈트레이닝 하는 것 중에 저한테 맞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게 요가 라는 것을 딱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뭐 남자가 요가 하는게 좀 이상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저희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제가 요가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제가 요가를 하는 장면을 풀버전으로 담아서 그걸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뭐 제가 요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요가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 시행착오가 담긴 모습들을 그냥 풀버전으로 오픈할 계획인데요 로드북 컨텐츠 또한 랜선 산책 예, 컨텐츠인데 이 요가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이제 그 전문가님들의 그런 조언 같은 거를 받아들이고 나서 아 이제 해봐야지 했는데 정작 실천하기에는 조금 그 장벽이 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장벽들 그 장벽들을 조금이나마 허물어 주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제작하려는 것도 있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작심삼일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가를 해야지 해놓고 한세번 하고 관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2020년 네, 네 가지 계획을 제가 세워 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월간 로드뷰. 이제 매월 말마다 제가 해당하는 월 안에서 보여주고 싶은데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을 이제 아이라이트로 담아서 업로드할 를 계획이고 네번째 운동화자 로드뷰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번째와 네번째 컨텐츠는요 그리고 두번째 알려주자 로드뷰는 이제 3월 말 유튜브 1주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3월 말로 미뤄뒀고요 그리고 이제 세번째 공유하자 로드뷰는 지금 아직 예시 영상을 제작한게 없어서 2월달이나 뭐 늦어지면 3월달 파일럿으로 테스트용으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계획도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을 해볼 계획인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남겨주셨으니까 댓글 어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괜찮다 싶으면 괜찮다고 뭐세 글자만 남겨주셨습니다 괜찮다. 네. 그리고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조금 어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2020년 경자년 새해도 이제 밝은지 좀 오래됐는데 건강하게 지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또제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도움, 또 많은 좀 힐링 그런 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